<웃음> <웃음> 좀 찾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르세라핌 <웃음> <다시. 웃음> 아... <릴세라핑>. 르세라핌 <웃음> <릴세라핑. 웃음> 이번에 안티프레즈 앨범이 인트로 제외하고 우리가 전곡 정복... 와 <웃음> 참여 참여 전곡 정복 참여 감독은 아니지만. 다 올라가게 돼서 저번 앨범보다 더 늘어서 음, 네. 음, 네. 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단캐TV에서 음. 얘기를 하는 게 뭔가 공동으로 음. 여러 작가분들이 음. 참여하시면 조금 그러니까 말을 중심스러워서 음, 하게 되는데 뭔가 르스 헤라핀 같은 경우는 저번 앨범도 그렇고 요번 앨범도 그렇고 그래도 조금 참여도가 음. 음. 높은 편이라서 음. 한번 얘기를 해 보기로 했지 음. <웃음> 저번 어. 앨범은 음, 어떻게 앨범. 일단 나는 데뷔 앨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뭐 여느 가수가 마찬가지지만 좀 정보가 없잖아 음, 멤버분들에 대해서 맞아, 이런 이미지라는 했어. 것만 음. 알지? 그리고 뭐 입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쿠라님, 음, 채원님이 음. 알려진 경우라서 그두분 말고는 좀 그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음. 작업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번 앨범은 이제 모든 멤버분을 우리가 알잖아. 얼굴도 음, 그렇고, 눈도 그리고 뭔가 캐릭터 같은 것들도 워낙에 저번 음. 앨범 활동을 좀 길게 하셔가지고 음. 그런 게 조금 더 잡힌 상태로 작업을 해서 음. 이번 앨범을 작업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했던 것 같긴 음. 해. 그러니까 나는 그피 e 리스가 뭐랄까? 그 웬만한 자신감으로는 음. 음. 음. 못 나올 그런 컨셉과 그런 가사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음. 보통 신인들이 데뷔를 할 때는 그니 그러니까 패기 있게 나와도 그러니까 나에 대한 소개 음. 정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 정도지 음. 가져서 그래서 오 우리는 음. 이렇게 아예 음. 음. 진짜 정말 야심차게 나왔구나, 음. 진짜 멋있다 음. 이런 인상이 있었어서 음. 어, 그랬는데 이제 그게 또더 진화돼서 음. 그리고 어쨌든 우리 포션 누드는 <웃음> 굉장히 <웃음> 행복했지. 음, 음. 지난 앨범에는 블루플레임이랑, 더그의멀메이드랑사워브이 음. 아, 음, 이렇게 였고, 이번에는 이제 전곡. 음. 음, 노래가 있는 전곡을 음. 했었는데 음. 어, 하... 조금 f e a r l 라는그 캐릭터에서, 그 이미지에서, 안티프레질로 음. 음. 진화를 하면서 음. 처음부터 되게 당참이 음. 평균 이상이었는데 음. 이거 진짜 독기 가득하고 음. 야망 음. 야망이 가득 참 그런 음. 거기에 약간 자기애 음. 같은, 음. 조금 수록각 같은 경우도 뭔가 부드러운 멜로디인데 그게 또 나에 대한 뭐 사랑과 이런 이야기를 음. 담고 이런 게 있어서 음. 근데 개인적으로 나는 곡을 쓸때 이렇게 독기가 넘치고 음. 자기애를 얘기하는 그런 캐릭터를 조금 좋아라 하는 편이라서 음. 그런 캐릭터를 잡아서 마음껏 작업을 해볼 수 있어서 좀 음. 즐거운 앨범이었던 것 같아. 음. 나는 꼭 얘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이, 음. no e 셀레스티얼에서그 음. F word가 나왔 음. 이제 그, 컴백쇼에서는 음, I'm not freaking a n e o f r k i n g 이렇게 음. 조금 바꿔서 보였는데그 부분을 쓸 때, 사실, 아이돌, 음, 굉장히, 음, 완전 그냥 금기시대에 있는 단어나 음. 마찬가지란 말이지. 근데 음. 조금 쓸때 확신을 가질 수좀 음. <웃음> 이거는 그래도 쓰면 살려주실 것 같아, 요는게 조금 있었어. 왜냐면 그 정도로 소화할 수 있는 음. 분들이기 음. <웃음> 음. 때문에. 음. 그래서 그 노셀레스티얼의 노 주제 자체가 음. 되게 좋았던 게, 세라핌, 세라핌이 세라핌 천사라는 음, 뜻을 음. 갖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제 음, 음. 나한테 그 어떤 프레임을 씌우지 마 음. 뭐, 그냥 나는 네가 생각하는 여신도 아니고 천사도 음. 아니고 음. 뭐, 약간 그렇게 진짜 세게 말할 수 있는 거 음. 되게 카타르시스 가맞아 아, 뭐, 진짜 대단했거든, 그 부분을 네. 들을 때또 되게 음. 엄청 쫄깃하게 딱게 음. 음, <웃음> 음, <맛있게. 웃음> 이렇게 액센트를 너무 맛있게 음. 살려주셔서 와, 아, 그래, 내가 얼른 걸 이쁘잖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음, 들어서, 어, 너무. 음, 보컬도 좋아했어. 너무 좋으셔. 채원님도 음, 그렇고, 연지님도 이렇게 특유의 비용도 섞여가지고 음. 하시는 게, 딕션도 되게 좋으시 맞아, 맞아. 그, 우리끼리 얘기했잖아. 그, 채원님이 업신력 기는 표정 너무 잘하 이렇게 뭔가 내려다보자. <웃음> <웃음> 잘하셨고 어. 음. 그리고 또 카즈아 님도 음. 되게 랩이나 그런 거들 톤이 되게 맞아, 저음도 되게 뭔좀 정도 어. 음. 유니크한 느낌? 음. 한번한번 한 번. 어. 뭐, 지금 뭐 저번 앨범부터 아, 그런... 이미 좋아했지만 지금 가큐 보고서도 좋아해 어, 그 들었고 나는 은재 님은 그시구야에서오니 되게 태어나기도 전에 아, 나온 맞아. 노래들에 맞춰서 막 출발자 출세했는데 어 대박 키커들 키가 흘렀던 사쿠라 님도 출력이 더올등히 늘어가지고 그게 우리 눈에도 보이고 음. 그 그 마인드가 되게 좋아. 팝콜라님의 마인드. 그도끼와 야망 그 자체. 맞아 맞아. 그 세라핌의 음. 음. 음. 그 음. 콘셉트그자체 음. 음. <웃음> 음. 음. 그래서 이게 어쨌든 항상 아티스트한테 애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음. 근데 저번 앨범을 한번 하고 나니까 한분한 한 분이 다 와서 잘 들어 오잖아. 저 뭔가, 좀 더, 뭔가 덕질하는 마음으로 응. 요즘에는 좀 보게 되는 것같아 어, 우리는 싶어서. 원래 한 곡만 써도 좀 가족인데. 형이는 <웃음> <웃음> 그럼 말다 음. 했지 뭐. 그래 앨범에다가 이렇게 또 파일, 파일 늘려주신다면야. 음. 이런 뭐 평생 가기 밖에 더 해? <웃음>